옛날에 저는 그 동기부여 영상들을 볼 때는 정말 막 가슴이 뛰고 지금 이제 당장이라도 뭔가 이뤄낼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영상 끝나잖아요? 옆에 뜨는 다른 유튜브에 추천 동영상만 누르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길었던 겨울이 가고 이제 좀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좀 새로운 개설을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 3월부터 좀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공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삶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서 유튜브에 다양한 도전들을 하는 그런 도전기를 업로드하기 시작했고 4년이 지난 지금은 한 30개가 넘는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전 유튜버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고 감사하게도 또 이런 책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은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도전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할 때도 있고 마음대로 안될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끝까지 도전을 이어가시나요?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우선 제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저는 뭔가 의욕이 좀 생기지 않거나 삶의 방향성을못 찾겠다 싶으면 바로 유튜브를 켜고 동기부여 영상을 검색했어요. 그럼 진짜 좋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거 많잖아요. live your life Do it now.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영상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거한 번쯤은 다 보셨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봤고 뭐 국내외 할거 없이 명연설이나 스피치 이런 것들은 다 찾아서 본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음, 그 동기부여 영상들을 볼 때는 정말 막 가슴이 뛰고 막와 이러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지금 이제 당장이라도 뭔가 이뤄낼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 막상 그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냥 보기 전이랑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영상 끝나잖아요 옆에 뜨는 다른 유튜브 추천 동영상 간 누르고 <웃음> 이러고 있어요 이게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뭐 연설 같은 영상 말고 제가 하는 것처럼 무언가에 직접 부딪히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담은 그런 영상들을 볼땐 어땠을까요 그땐 아무래도 주제가 좀더 좁혀지고 구체적인 과정들이 나오니까 더큰 동기부여가 되긴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왜 나는 그런 영상을 보고도 제자리일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타자의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시듯이 책이나 유튜브에서 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는 분명히 자극이 되고 동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성격, 성향,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순간만큼은 동기부여가 될지 몰라도 정작 나에게 그걸 적용하자니 다른 점도 많고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을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의지가 생길지 몰라도 그게 직접적인 돌파구가 되거나 실천으로 이어지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나 자신에서 얻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에 도전 영상을 올릴 때한달 동안 6시에 기상하기에 도전했었어요 실패 없이 한달 동안 딱성공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게제 목표였는데 잘 나가다가 21일 차에 8시에 일어납니다 실패를 한 거죠 도전을 시작한 지 3주만에 알람을 듣지 못하고 8시가 넘어서 이어났는데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실패네 역시 한달 동안 뭔가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반두 장? 뭐 어차피 유튜브 채널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올리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지난 20일 동안 6시에 성공했던 그 영상들을 쭉 한번 봐봤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보는데 이제껏 제가 느껴왔던 동기부여들과는 진짜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큰 에너지를 얻었다 이 말이죠 지난 20번의 성공의 기록은 이한 번쯤의 실패는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았고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끝까지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을 했어요 아. 앞으로 내가 어떤 도전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기록을 해야겠다 그리고 힘들 때, 지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그 기록을 다시 들여다봐야겠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바디 프로필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디 프로필을 기필코 찍어내겠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변화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 과정들을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기 싫을 때 식단이 아닌 식혜를 먹고 싶을 때막 다른 사람들의 도전기 그런 영상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기록했던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걸 보는 것만큼 즐거운 없거든요. 그래서 제 폰을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몸의 상태를 찍은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느끼니까요. 그걸 보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게 글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내가 이룬 이 작은 성공을 기록하지 않으면 며칠 후에는 내가 이걸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그 쌓여간 기록들을 보는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도전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의 한국타진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그것을 글로 담아낸 이.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 라는 책도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앞서 말한 유튜브의 동기부여 영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전기 이런 게뭐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제 영상을 부정해버리는 건데요 <웃음> 많은 분들이 제 영상과 이또 책을 보시고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데요 저의 영상, 유튜브 상의 그런 동기부여 영상 그리고 저의 기록을 담은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좀 꿈틀꿈틀 되는 걸 느끼셨다면 이제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Don't think just to do 하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성공을 기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느끼시지 못했던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동기부여를 얻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사장님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